예, 안녕하십니까. 자, 황당한 스물 옵션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화면을 켰습니다. 아침 일찍 한 8시부터 일단 기초교육을 하고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 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 기본적인 예,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기초교육으로서 일단, 음, 재신증권 화면을 보면서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열었 갖다 놓고요. 자, 8시 7분이죠. 자, 2018년 어,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8시 7분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재신증권 화면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그죠? 알아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테크 투자. 이 선물 옵션만, 없이만, 선물 옵션만큼, 재테크가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뭐 경매 투자도 그렇죠. 예, 아파트 경매. 그거 낙찰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예, 치열하고. 또 수익성도 이제 없어졌어요. 예, 다주택자들 또 양도소득세도 뭐 10%포인트씩 정도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여기에 선물옵션 이거는 뭐 금액도 적어요. 3천만 원만 있어도 어, 선물옵션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예, 여기에 예, 선물옵션적으로 어, 재트크 방향을 예, 돌려보세요. 예, 무궁무진합니다. 예, 무궁무진하니까 어, 신세계가 신세계가 막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 44일차 방송입니다. 선자 방송한 지가 44일차가 됐죠. 영업일수록. 음. 자, 그러면, 일단, 어, 자, 대시, 어제, 어제 장세함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자, 어제 해외증시가 지금 또 폭락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점을 지금 본게 있으니까 박사 갈 거라고 계속. 매도 방향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간 증시도 폭락을 했어요 지금 야간 증시도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했죠 자 야간 증시도 3포인트가 3 포인트가 하락했어요 3.05% 아 3.05 포인트 포인트가 하락했죠 266.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음외인들도 선물을 797개나 매도를 해버렸고요 암울합니다 암울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저점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예, 하방으로 가라 말씀을 드렸고 푸드옵션 매수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미니 나스닥 100 가지고 나스닥 선물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이고 이게 어째가 이제 아예 시비를... 월뭐이 응? 난 속산물이 왜... 20일 잘안 나오지? 쉬었냐? 나스닥, 어제,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어제, 119포인트 하락, 1.7% 하락 됐죠. 전저점을 붕개하면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 존스는 5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21%. 결국은 전저점을 지금 추락하고 있죠. 우리 정시도 이제 전저점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암울합니다. 암울해, 지금. 이게 전 저점인데, 그죠?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전저 2,000포인트. 아이고. 음, 이런 상태가 되어 있구요, 예. 자, 먼저, 저희 방이 지금, 기본적인 걸 일단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방 목적은, 자, 자, 이겁니다, 이거. 저희, 저 저희 방은 저 2년에 77억, 77억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이게 어떻게 수익이 가능하냐 이 개월 이게 24개월에 자 하루에 50만 원을 수익을 이제 원금은 3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매일 50만 원을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자라면 이렇게 단서를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장이 와도 폭락하던 장이 와도 폭성하는 장이 와도 또는 행보하는 장이 와도 매일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20일 기준 하면 한 달이죠 영입일수로 20일 정도 되니까 예, 월에 1000만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예, 한 달에 1000만원 자 일단 첫달일개월째로 가보죠 자 기본 내탁금인자 선물옵션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본 내탁금이라서 3000만원을 예치를 해야 선물옵션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1단계인자 하루인자 50만원을 버는 사람이죠 예, 어떤 장 장세 판단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행복하든지그 상황에 맞게 꾸준하게, 50만원씩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상당히, 장세 판단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3천만원으로, 금액이 이제 3천만원에 다고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0일 곱하니까, 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달 뒤에는, 4천만원이 되죠. 두할 때는, 4천만원의 원금이 되고, 이 사람 또, 계속 하루에, 50만원씩, 20일간 계속 수익을 내면 1 0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총5천만이 되죠. 두 어, 달째. 응. 석 달째도 5천0 0만원금으로 오죠. 어, 또이 사람은 하루에 매일 5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50만 곱하기 20일 하면 또월 수익이 또1 0만 원이 되죠. 예, 두개 합하니까 예, 6천만 원이 됩니다. 응. 6천만 원이 4개월째로 넘어오죠. 어, 그럴 때 보시면 원래는 3천만 원의 원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6천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수도 두 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1단계에서는 계약수를 10개야 합니다. 10개야. 10, 10 보이죠? 10개야. 2단계는 이제 두 배로 하는 거죠. 20개 를 하는 거죠. 20개 역. 그죠? 20개 역을 하고 매일 이제 50만원 벌던 사람이 두 배로 하니까, 이제 100, 월, 아, 일, 일일, 매일 이제 100만원이 벌죠. 계약수를 두 배로 했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두 배잖아요. 똑같이 이제, 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행보장이든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100만원 매일 버는거요이 사람 그럼 한달에 20일 곱하는게 월 2천만원 벌죠 수익이 원금 두개 합하니까 월말에는 8천만원 되고 그죠 8천만원이 또 5개월째 또 옵니다 이 사람도 계속 하루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에요 20일간 버니까 또 2천만원 벌었죠 또 월말 되니까 1억이 됐습니다 두개 합하니까 6개월째도 또 1억이 와서 원금이 되죠 또 매일 100만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사람 장세판단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가면 수익금이 2천만원 그래서 두개 합하면 1억 2천이 그죠? 6개월째 그럼 7개월째는 또 1억 2천 이제 원금으로 오죠 자, 자세히 자 보시면 6천만원이 또 1억 2천인두배로더 늘어났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계약서를 두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계약수보다두 배. 그러다 보니까 어, 하루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또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 왜냐면 하계약수 자체를 두 배로 하는 거니까. 계속 그 모의 투자 우리 시연을 바로 해 봤지 않습니까? 한국 거래소. 계약수만 높이면 돼요. 10개 가던 사람이 20개 가면 또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개겠잖아요. 그죠? 4단계에서 이 사람은 이제 두 배로 계약수를 40개로 하 하는 거예요. 40개.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10개 약 해가지고 수익 100만원 나오는 거. 예. 옵션 할 때는 이제 20개 약으로, 20개 약으로 하면 또 100만원 생겨, 그죠? 예. 그렇게 이제 1억 2천이 되면 예. 40개 약을 하는 거예요, 40개 약, 40개 약. 그러면, 어. 이렇게 하루에 210번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부르면 이, 이제 3개월마다 아,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하루에 100만원 벌었고, 3단계는 이제 하루에 200 벌고, 그죠? 두 배. 4단계는 200에 또두 배, 400만 되죠? 자, 5단계는 예, 400에 두 배, 800만 되죠? 자, 6단계는 800에 두 배, 1600만 원 되죠? 하루에 1600을 보는 거죠? 자, 7단계는 예, 두 배, 예? 1600에 두 배이니까 3200만원, 그죠? 두 배. 자 8단계는 3,200에 2배니까 6 4 0 0만 하루에 6 4 0 0만을 버는 8단계에 접어등급이다 이 사람은 자이 사람은 원금 얼마죠? 38억입니다 38억 4천만원 그죠? 자 38억 4천만원만그빌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그만한 거원룸뭐 통금을 통 하나 가지고 있시면 돼요 38억 통금을 요즘 10억 정도 하니까 3개 정도는 가지고 있겠네 통금세 3개 이사람 그럼 하루에 6400번는 사람이야 에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죠? 뭐 스트레스 좀 받죠 당니 근데 원룸 그 경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에어컨 고장 나면 에어컨 또 수리해 줘야 되지 그죠? 싱크대 고장 나면 싱크대 수리해 줘야지 또뭐 도배 장판도 해 줘야지 그죠? 또 관리도 관리비도 받고 뭐 이런 거다해뭐 청소도 다해 줘야 되고 그죠? 또 이사가 나갈 때 이사 나갈 때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죠? 계약해야 되고, 그죠? 월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귀찮은 일이 많아요. 예. 또, 매매된 사람도 있죠? 세입자가 또 월세를 안 준다든가, 어? 뭐, 갑자기 막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뭐, 어? 뭐, 또 뭐, 갑자기 막 사망을 한다든가, 뭐. 머리 아픈 일이 많아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그죠? 저 근데 이거, 선물 옵션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개취해놓고 매매만 잘하면 되니까, 어? 하루에 뭐, 6,400 벌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젊은이야 어? 그냥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어? 청년 실험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주부님도 또뭐 부업을 해야 되는데 부업할 게 없고, 그죠? 마땅해 그래서 뭐 다단계도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가서 또 어? 사람들한테 배신감도 받고, 어? 뭐 자기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또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찾아가잖아요? 지인들이 뭐, 어? 쌀쌀하게, 대하잖아요? 갑자기 또저뭐 팔로 왔다 하면서, 그래서 또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좌절감도 느끼고 세상에 와이런 남서 그죠? 신세한 단도 하면서 근데 먹고 살라 하니 또 그것도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한테 또 없는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그죠? 가격이 높은 가격에 또팔아야 되고 그죠? 좀 좋아 달라고 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업을려고 선물옵션으로 3천만이냐 아마 나중에 어떻게 빌려서도 할수 있고 일단 매매 기술만 익혀놓으시라 이거죠 매매 기술 이 기술을 배워놓으면 아 무슨 장이 와도 수익을 낼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필요하죠 자기관리가자 그러면 이 사, 결국은 2년 뒤에 77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수익금 자체가 전부 다 77억이요 음. 원금 3천만원이죠 3천만에 제외하면 76억 5천만원이잖아요 이 수익금 자체가 76억 5천만이다. 그죠? 1회에 이제 2년을 어, 77억을 만든다는 이 원대한 꿈과 도전. 예? 여러분, 포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시죠. 예?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절망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자꾸, 컴퓨터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바로 컴퓨터로 돈 버는 겁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요, 모의 투자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매매해보고, 저와 같이 말이죠. 매일매일 지금 제가, 지금 44일차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자꾸 들어보세요. 아, 처음부터 뭐, 뭐 압니까, 돼. 그래. 자꾸 들어보고, 아, 저기 뭐지 하면서 좀 관심도 가져보죠. 아, 재테크 수단에 선물 옵션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말이죠. 증권회사 직원한테 배우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배울 길이 없어요, 이거. 주식 투자도 그렇죠? 누가 옆에 사람이 뭐 주식투자 한다니까 그때 이제뭐어깨넘머로 이렇게 주식투자를 배우죠. 실질적으로 어디서 주식투자를 막 가르쳐주는 학원을 직접 발로 뭐 찾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예, 유튜브 동사, 동영상 이렇게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아이고저 황당한 선물옵션 저 무료로 저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죠? 신경 써 가지고 들어보시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직접 매매하는 것. 이, 매매하는 또 인증 시스템으로도 매매를 어? HTS로 또 이렇게 바로 또 시연도 해드리고 어? 오후 4 시쯤 되면 이제 오늘 일어났던 장 그대로 시연해가지고 또 어? 매수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초보자 완전 완전 기초부터 그냥 어? 뭐 뭐가 뭐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지금 막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나요 어? 시간이 시간이 돈인데 그죠? 음. 저는 저 증권지 회사 직원이었죠 그 28년을 2 8년을 푸른 청춘을 여기다 바쳤어요 여러분 28년이라는 세월을 선물 옵션에 인생을 바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세상에 기여를 하고 또 이런 또 지식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 할 방법은 뭐, 뭐, 부동산은 너무 또 돈이 크잖아요. 어? 억, 억단 이상 돼야지 뭐 부동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기 전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는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하기에 앞서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 모의 투자 시스템이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라든가 직접 매매하는 방법 그런 거 다시 연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니 간단해요 뭐든지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도뭐 구구단 뭐억수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배우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구구단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배우기 전에 맨날 집에 가서 암기하고 또2는 이는 2는 사 계속 암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기하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자동으로 그냥 5, 8은 40뭐 오팔은 사0뭐 그죠? 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뭐 일일이 그냥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없이도 처음에는 참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그렇지만 또 배우고 안개하고 또 설명해 준 것도 또 내가 직접 또 이렇게 해보고 이러다 보면 눈에 이제 쏙 들어오는 거죠. 아 저게 뭐고 하면서 무슨 차던가 하면서 네.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 계속. 어, 수십 번, 수백 번, 막, 한 우물을 파야죠. 예. 그래야 무슨, 어, 금을 캐든지, 은을 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지나간 동영상을 쭉 보시면, 예, 제 강의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서, 어이구야, 불타는대산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화면을 대해서, 예, 오늘 일찍부터 이제, 좀 기초교육도, 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취직을 안 되는데 예, 증, 증권은 선물옵션 쪽으로 좀 먼저 어릴 때부터 해놔야 돼 이게 나이 들어가야 하면은 버벅거리서 안 돼요. 뭐 나이 들어서 뭐 선물 투자. 나이 들어서는 편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예. 젊을 때부터 이런 거 순발력이 있을 때 이런 걸딱빼워 놓으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죠. 평생. 이래 좋은 재테크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선물 시장 옵션 시장 개정할 때부터 제가 직접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원조라고 볼수 있죠 원조 97년도인가 금융실명제 되면서 그죠 옵션 시장도 개정되고 이랬는데 예, 자, 하루하루가 신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식을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230만원 벌었어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하루에 230만원. 아유,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 뭐, 이런 날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여러분. 폭락장에는막 재미 좋죠? 네, 폭락장 참, 폭락장에는이 선물 없이 최고라니까. 주식가는 사람은 이제, 막, 어? 막, 침울하죠, 침울해. 와, 주식가는 사람은, 야, 근데 선물 없이 하는 사람들은 막, 어? 이는 날이 갈수록 이제, 뭐, 뭐. 폭락하기 시작할 건데. 이게 왜 폭락하냐면 기관 투자가들이다 던집니다. 기관 투자가 증권사, 투신사, 보험회사, 은행 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선물 옵션을 해 놔야 되는데 주식만 달랑 가지고 있으니 뭐 손실 날 수밖에 없죠. 선물을 매도 쳐 놓으면 선물로 수익을 주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선물 매도 치 놓으면 선물에서 수익 나니까 설사 주식에 손실 나도 이게 다 어?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달랑 주식 투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안돼가 있는거죠. 주식 투자를 하되 선물을 하시라고 이렇게 뭔가 권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을 합니다. 방관에. 뭐 손실나도 뭐 아무 누구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자본주의에서 누가 책임 지나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아왔지만 전부 다 무슨 어? 뭐백점맞저라는 소리만 했었고 궁극적으로 인생에 대한 참교육이 없어요 참교육 공부를 왜 하는 건지 그죠? 예. 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진실을 이야기하면 뭐 괘씸죄의 글기도 그러죠 예. 근데 요즘에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양심책과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양심치과 강창우 의사 응원한다고 탁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아져야 돼요 네. 정말 양심적으로 치과하고 너무 과잉 진료가 많아요 치과에 가면 아, 잇몸치료를 안 한다니까 잇몸, 잇몸치료 같은 걸안해 돈이 안 되니까 아예 막 취급을 안해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이빨 다 흔들흔들 그들고 그럴 때 이제 이빨 빼고 이빨 제이 박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점이 hmm.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진실을 이야기는 하 유튜브 방송. 에, 여러분과 함께 또이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에, 함께 가고자 합니다. 자, 1년 준비합시다. 모의투자로. 자, 그러면, 자, 1년, 치, 2년에 77억 만드는 원대한 어,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대신지권입니다. 저는 뭐한 20년을 썼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이게 이제 투자자별 매매 중 주체별 동향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화면을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오늘은 대신 증거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여러 가지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기초교육이. 뭐 증거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그죠? 뭐 결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고 콜옵션은 왜 이렇지? 뭐 선물은 왜 이렇지? 푸드 옵션은 뭐고? 이걸 뭐 어떤 기본 어떤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신 증거도 하면 이걸 계속 제가 보고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투자자별 매매종합이 있습니다. 주체별 동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시장 구분이 되 있죠. 시장 구분은 이제 거래소 시장이 있고, 그죠? 뭐, 코스닥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코스피 그죠? 코스피 200 선물, 그죠? 이거. 코스피 200개, 200개 종목에 대한 선물 지수, 그죠? 선물 지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죠. 거래소 시장, 선물 시장, 그죠? 콜 옵션 시장, 푸드 옵션 시장, 이렇게, 그죠? 자, 콜 옵션도 코스피 200이 조, 종목이죠. 다 코스피 200 종목으로 매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주로 하고 있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소는 이제 주식시장이고, 그 매도, 매수, 그죠? 순매수, 개인이 있고, 그죠? 자, 3개의 주체가 있어요. 주체. 주체별 비통량을 읽을 말하는 개인이 얼마나 샀고, 외국인이 주식을 얼마나 샀고, 기관이 다 합해서 얼마가 샀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순매수가 얼마다, 이거죠? 순매수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외국인이 50억 샀네 하면서, 이 순매수를 50억 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관이 주식을 샀네, 주식을 판네할 때, 예, 순매수를 말하는 거죠. 자, 기관에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포지션이 금융투자가 있어요. 옛날에 말하면, 이제 증권회사를, 이제 지금은 금융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보험회사가 있죠. 보험회사가 있고. 그다음 투자신타가 있습니다. 예. 자산운용회사를 투자신탁이라고 하죠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은행이 또 있죠 은행이 있고 다 이사라 이 기관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해요 기타금융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뭐 상호신용금고 뭐 그죠 수의업신용 뭐 이런거에 기타금융에 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기금이 또 있죠 연금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죠 국가지자체 국가에서도 이걸 해요 우리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어? 우체국 국가입니다. 국가 <웃음>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체국은 뭐 망할 일이 잘 없죠. 네, 우체국 우체국 예금을 해놓으시면 망할 염려는 없어요. 다른 금융기관은 5천만원까지만 뭐, 어? 예금보험 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죠. 국가 우체국은 망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이렇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뭐 기타 법인이 있고 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놀람> 그 다음에 선물, 선물은, 남, 다른 건다 억단입니다. 근데, 선물은 순매수, 매도 자체가 계약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약 그럼 한계약이 지금 6,400만 원 돼요. 6,400, 한계약 그래서 계약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다. 콜 옵션, 이거는, 콜 어, 옵션, 콜 옵션, 이거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옵션도. 요렇게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통 보죠. 투자 신탁하고 금융 투자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이 또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선물 옵션 은 종합, 동합 차트라 되어 있죠. 선물 옵션 차트고요. 오분봉입니다오분봉 자 일본식 차트라는데 일본식이 이렇게 양봉 은봉 이렇게 표시하는게 일본식 차트라 그래요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시가 이게 맨 밑에 게 시가죠 더 밑에 거는 저가고 꼬리는 밑에 꼬리는 저가고 이 시작하는 이 밑에 단계를 시가라고 합니다 이 봉의 시가 그 하나하나를 봉이라 하거든요 5분봉의 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시가에서 시가에서 이거 위에는 총가죠 제일 위에 꼭대기는 고가라고 하죠. 그요에 꼬리, 꼬리 위의 꼬리, 윗꼬리라 하죠. 윗꼬리를 고가라고 하고 그다음 옆에 요거는 이제 종가라고 합니다. 5분봉의 종가 끝났단 말이죠. 5분에 딱 끝나니까 이 가격으로 끝났단 말이죠. 시가보다 종가격이 높으면 양봉 이라 그래요. 양자 올라갈 양봉. 뭐 불쑥 솟아오른다는 뜻이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복.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양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음봉이라고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내려간 거죠. 이게 이제 인보, 일본식 차트라고, 일본식, 대부분 다 일본식 차트 이걸로 쓰고 있습니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식 차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선물이죠. 여기 지금 선물 옵션 차트를 했기 때문에 200개 종목에 대한 고수비 200, 200개 종목에 대한 선물, 예, 선물, 요거는 2018년 12월 물이란 뜻이죠. 12월 물에 이제 12월에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12월 물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죠. 12월 물 두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12월 13일이 만기가 되겠네요. 표를 이제 보시는 거하고그 다음에 뭐, <웃음> 기간은, 뭐, 1 8 0고 오늘 일봉, 주봉, 월봉이고, 그 다음, 분봉입니다. 분봉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5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분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월봉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월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그죠? 5분봉 또 15분봉 이렇게 누르면 또 15분봉이 돼요. 또, 여기 또 누르면 또 30분봉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이런 건 다, MACD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MACD는 다증권사마다 MACD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증권사나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5분 봉을 주로 보면서 포착을 하고 있죠. 자, 현재가는 폭나하고 있죠, 지금. 이 포인트 하락하고 있죠. 267.60. 그죠? 어제보다 0.74. 지금 예상 체결가입니다, 지금. 지금 8시 34분이죠. 시간이 여기도 8시 34분이고, 그죠? 여기도 제가 올려놨죠. 이것도 시간이고, 8시 35분. 이런 데도 시간이 나타납니다. 오늘 11월 21일, 그죠? 이거는 뭐 지나간 거고, 날짜는 여기 여기 보시면 돼요. 11월 21일. 자, 이게 5분봉 차트고, 이건 날짜가 오늘, 어제죠? 11월 20일부터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도시 이렇게 될게 음. 자, 이 선은 뭐냐면은, 이 보라색, 보라색, 어제의 고가를 말합니다. 어제, 어제 제일 높은 가격이죠. 이 고가가 271.10입니다. yesterday, yesterday가 어제란 말 뜻이죠. high, high는 높다는 뜻이죠. 어제, 어제 고가 271.10이라는 뜻이고, 고동세, 요거는, 어제 예, 종가를 말합니다. yesterday close 해가지고, yesterday, 어제 close. 끝나다는 뜻이죠. 마감한다는, 문 닫다는 뜻도 있지만, 예, 끝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close. 예, 이게 어제 종가를 말하는 거고, 밑에 초록색은 저가를 말합니다. 저가. yellow, 아, yesterday, low, low. 낮다낮다는 어, not, 뜻이죠. 어제 저가를 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고 아, 지금 고가가 돌파하고 있다 저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아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은 다음 왼쪽 거자 이게 이제 이거는 자 프로그램 시간대별 프로그램 매매 그죠?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차익 순매수 그죠? 비차익 순매수 해가지고 전체 순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는 검은 색깔입니다. 검은 색깔이고 차익은 예, 빨간색이죠. 차익 차익 매매 프로그램 차익 매매 그죠? 비차익은 예, 파란 색깔입니다. 주로 큰 금액은 지금 비차익으로 이 비차익이란 뜻이 뭐냐면은 어, 차익 거래가 아닌 게 비차익 거래인데 그럼 차익 거래는 뭐냐면은 주식하고 선물을 동시에 매매합니다. 기간 투자가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보고, 베이스가 과대로 높다. 그러면은, 선물이 고평가 됐기 때문에, 음, 선물을 매도하고 주,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가 일어납니다. 고평가 되면은, 베이스가 고평,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매수 차익 거래가 있고, 매도 차익 거래가 있는데, 매수 차익 거래는 주식을 매수한다는 뜻이죠. 주식을 매수하고 어, 선물은 매도하면서 예, 그 차익거래가 일어니다 주로 증권회사들이 이렇게 차익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또 역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비차익거래는 예, 그냥 어, 그냥 주식만 주식만 선물은 안하고 주식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팍 매수를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총 전체 순매수가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 프로그램이 거의 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다음은, 이제 외국인들 선물. 예, 네, 선물 동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을 지금 몇 계약 샀는가, 그죠? 계약수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 네. 다음, 요거. 요게 이제 선물 현재가입니다. 호가 잔량, 호가 잔량 하죠? 557개, 그죠? 매도 호가가 지금 많아졌죠? 이게 매수 호가하고, 그죠? 아, 매도 호가하고, 여기 매수 호가. 그 차이가 호가 잔량입니다. 이 잔량이 확대되면 그 방향으로 가고요. 축소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죠. 흠흠. <웃음> 다음 두 번째 화면 볼게요. 두 번째 화면 선물 옵션 요거는 이제 30분 봅니다. 여기에 30분 돼 있죠? 선물 옵션에 30분 차트. 30분이 이렇게 어제 16일자로 매도 신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30분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란 녹색 이거 이탈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어제 매도 쪽으로 는 달라붙었죠. 이 위에서는 뭐 매수로 임하지만, 요 밑으로 넘어와 버리면 매도세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전저점이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60분 봉 차트죠. 계속 매도 신호가 어제 발생했죠. 어제 드디어 매도 신호가 발생되 버렸어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콜옵션. 콜옵션 외국인 동량하고 푸드옵션 외국인 동량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옵션 포지션 가지고 이 고가와 저점을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치마다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화면은 콜 옵션하고 콜 275하고 풋267그죠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가격이죠. 2.46은 어제 가격이고. 그렇죠? 아침에 예상 가격은 지금은 0.76이 내린 1.70이 나오고 어제 4포인트였던 푸드오션은 지금 1.51이 오른 551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히트 거로 가야 되겠다. 262 262로 갑시다. 어제가 2.44 인데 그죠? 1.15로 어제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두 개가 그죠? 하나는 1.15로 올랐고 양매수한 사람은 승인 났겠죠? 4, 6, 2, 7, 2 등록을 하고 일단 장문을 좀 내려드리겠다 <웃음> 자, 이제 8시 43분이고요. 가만히 있자. 이게 시청자들이 뜻을 버렸나 음. 아, 어서 오세요. 해밀 님, 반갑습니다. 매니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 줘서 고맙고요. 자, 우리 한 77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음, 예, 지금 뭐, 주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 나오면다 기관들 뭐, 전부 다 투매 나올 건데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저점 붕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옵션은 막 계속 대박 터질 거구만, 지금. 하락장에서 다돈 벌어야 돼요, 원래, 이거는. 딱 준비하셔가지고, 하락장에 돈을 크게 벌고 나가버려야 돼요. 주식투자한 사람은, 뭐, 작살나겠죠. 원래, 이제, 뭐, 이 뭐, 전쟁이 터져야지 경제가 돌아가듯이, 뭐, 폭락을 해야지 또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좀 웃긴 게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막, 활랑하면, 뭐, 이게 안 되고, 막, 뭐가, 붕괴가 되고, 전쟁이 나고 이래야지, 이게, 세상 사례가 계속 또 건설 경기가 일어나면서, 또 막, 이게 경제가 막 돌아가죠. 폭락을 하고 있다. 다음, 볼까요? 자, 다섯 번째 화면은, 요거는 이제 해외 정시를 표시하고 있죠? 해외 정시. 해외 정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있고, 그죠? 이건 우리나라 정시고. 우리나라는 이거 아주 경고해요, 지금. 전자점 또 붕괴하려면 얼만큼 내려가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죠? 딴 데는 보세요, 이. 딴 데, 딴데 뭐, 다수당 나오고, 그죠? 다우존스 이런 폭락을 해버리고 그죠 다우존스는 어제까지 어? 전저점이 붕괴가 안되는데 일단 이탈은 거의 막 비슷하게 내려갔는데 나스닥은 작살났죠 어? 나스닥은 작살나버렸어전저점 붕괴되면서 그죠 전저점까지 붕괴가 되버렸어 나스닥 S&P500도 전저점 좀까지는딱 물려가 있는 어린아 등신은뭐 이런 거 비하면 아직 견고하죠 근데 이제 내려갈 거라 보여집니다 동제와 현사이기 때문에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내려갔어요. 이 지금 나스닥 지금 현재 상태 선물인데, 예. 이제 이제 이제 나왔네. 1월 20, 11월 20일 어제 13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9% 하락. 나스닥 선물은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이렇게 이제 거의 종가상으로 거의 전저점에 이제 도달했고, 나스닥은 이미 전저점 붕괴됐고요. S&P는 전저지점까지 도달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네. 홍콩 홍콩 증시는 조금 낮고 상해 상해 증시 닛게이 닛게이 우리 증시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돼 있는데 지금.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2.1 포인트 하락한 2 6 7 5원까지 내려가고, 예상 체결 겁니다. 지금 선물 2.19. 어제 야간인 증시는 3.05까지 내려갔는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배 환제. 이거는 선물 옵션, 그죠? 선물 옵션, 예. 연결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연결. 그 선물이 3개월에 한 번씩 만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없어져 버리죠. 선물은.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한게 연결 지수입니다. 연결 지수. 3개월 단위로 계속 그 선물, 최근 선물만 연결해서. 예. 왜냐면 선물은 3개월 살다가 없어져 버려요. 예. 물이 음. 이제 1봉으로 이제 쭉 그리는거죠 5부 5일선하고 뭐 완전히 작살났죠. 뭐 오늘 이제 2 1선 붕괴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지금 267.50 인데 21선 268, 269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69가 21선인데 21선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지금 그래서 붕괴가 되었죠. 21선 되면 기관투자가 다 던집니다. 이거. 5일선만 돼도 막다 던지는데 어제도 많이 던졌죠. 월선딱 돼버리니까. 월선 위에서는 사고, 월선 밑에서는 다 던져요. 자, 밑에는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가 은봉이 돼버리죠. 어제까지는 그래서 양봉이었는데.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 양봉이 있는데, 은봉이 은봉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폭 나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주봉, 주봉.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 지금 폭 나갈 수가 있다, 제가. 자, 9분 남았고요. 자, 자, 모의 시스템 한번 키보드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거래소, 어, 파생상품, 어, 모의 거래 인증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라고. 자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낮에도 지금 지금은 이제 정규장이죠 아침에 9시부터 3시 45분까지 리플레이장 있어요 이게 참 연습하기가 좋아요 리플레이장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진입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직접 시연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수익 나면 그 매매법을 계속 이용하면 되죠 이제 평일에는 4시 장 끝나고 4시부터 10시 45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장 끝나고 4시부터 리, 리플레이장을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문을 넣고 수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니까 한번 보시고 똑같습니다 매매하는 거막 움직이는 거그 긴장감도 느껴보면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한번 보고 그럼 사나시서병원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9시부터 해요 리플리장은 똑같이 정규장하고 시간대가 똑같아요 9시부터 3시 45분까지 딱 그렇게 하면서 직접 직접 그 현장감을 느껴보는거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는 이제